아저씨 에? 비행기 무서우셨어요? 네. 오늘 많이 흔들리더라고 손꼭 잡아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의계씨는 오늘 롤파크에서 경기를 보기 위해 서울로 여행을 왔다 렌트카인데 마치 내차 같은 편안함 <웃음> 어디 가든 레일을 렌트하지 서울에선 운전을 할수 없기 때문에 루키아가 운전한다 제주도민 특! 서울 오자마자 집에 제주도 도로 가고 싶어함 집돌이 의계시는 회색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오늘 농심 레드포스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제가 루키와 아 함께 롤파크에서 우리 농심 레드포스 선수들을 응원하려고 직관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직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롤 경기도 직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나 호텔에서 숙박 패키지까지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레드포스 나이트 패키지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레드포스 패키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제가 또잘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왔지만 높고 눈에 잘 띄는 호텔이라서 두 사람은 무리없이 숙소에 도착했다. 상 아내가 체크인 했지만 오늘은 친절한 지배인님의 안내를 받아 의계씨가 직접 체크인을 해보기로 했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어렵지는 않았지만 괜히 어색해진 의계씨는 안내문을 읽기로 했다 레드코스 나이트 패키지에 포함된 선물을 소중히 챙기는 의계씨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셔도 되는 데 짐이 있으시니 네. 아 괜찮습니다. 괜찮네, 괜찮. 집에인님이 엘리베이터를 권하지만 근성장을 소중히하는 의계시는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다. 사실 괜찮은 척했지만 계단 중간부터 조금은 무거웠다. 네. 라운지에 도착한 의계시는 벌써부터 저녁에 먹을 고기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층별 안내마저 고급스러운 코리아나 호텔은 총 25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빠르다니 의계시는 발전한 현대문명이 조금 무서워졌다. 따뜻한 조명과 깔끔한 객실 내부의 의계시는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 1비를 편히 한번더호텔의 디테일한 이용방법이 안내되어 도움이 많이 됐다 오늘은 농심 레드포스의 1승을 기원하는 날 레드포스 나이트 패키지에 포함된 유니폼은 승리를 응원하는 데 더욱 힘을 줄 것만 같다 어 유니폼은 갈아입으셨어요? 응원 가야 되니까 오늘 1승 하는 달이다 호텔을 나서서 물파크로 가는 길 서울은 폭우가 내리고 있다 하지만 5분 정도의 짧은 거리여서 걸어서 이동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 경면에 가득 메운 챔피언들을 보니 왠지 마음이 웅장해진다 롤파크 처음 와보지? 어. 난 롤파크는 와봤지 아 그래? 응. 반쯤 어떤 카페에서 초코 우 쉐이크 마시고 갔어 <웃음> 외계시는 롤파크에 처음 온 아내에게 괜히 자랑을 하고 싶어졌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승리 2대0으로 승리 너무 승리에 목마르다 지금 갈증난다 3층에서 네드코스 매니저님이 의길씨를 맞이했다 매니저님 네. 네. 얼굴 나오셔야 되죠 아 저, 저는 나중에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찮은데 <웃음> 편안한 분위기에 농담도 주고받으며 네드코스 부스로 이동하는 의길씨 음. 음. 네. 그 혹시 호텔은 괜찮대요아네좋 어, 네, 네. 네. 네. 네. 되게 고급스러운데 뭐 네. 아, 아니 네. 유니폼이 너무 잘어울리 <웃음> <웃음> 원래 이 옷이 이 핏이 나오는 게 옷이 아닌데 <웃음> 아니 이거 네네. 원래 막 사람들이 여기 써야 되는 건데 아, 여기 있다고 해서 아, 아니라고 원래 디자인이 런 거라고 <웃음> 선수들이 하면 은 이게 정 위치에 가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커다란 이계시의 옷은 115 사이즈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농심 레드포스 대표님이 도착하셨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도 모자이크 필요하실까요? 어, 아니에요 그냥 뭐 각종 이벤트가 가득한 롤파크는 심심할 틈이 없다. 선수에게 전달되는 팬들의 메세지. 외계신은 귀여운 피터 선수에게 한마디를 전했다. 시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웃음> 선물이 좋아하는 외계신은 활짝 웃었다. 팀별 유니폼이 전시된 공간 당연히 농심 레드코스의 유니폼이 한눈에 들어온다 단장님이 아이스톡도 사줬지 우산도 사줬지 우... 어우 달아 오늘 승리를 하게 되면 선수들과의 팬미팅을 할수 있게 된다 오늘 이벤트가 구독하고 댓글 단거 외계시는 모든 이벤트에 신나게 참여했다 오늘의 나는 힘의 길이 아닌 농심에게 선수들을 응원할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 네, 던져, 던져. 네. 와우, 와우. 드디어 롤파크. 친절하신 진행 요원분의 안내를 받아 자리로 이동했다. 콘서트장과 막먹는 분위기에 의계시도 안 해도 점점 더 설레기 시작한다. 경기 10초 전, 카메라는 잠시 내려놓고 경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결과는 이대0 농심 레드포스의 승리. 이겼죠? 이거 어땠는데? 아, 내가 와서 이겼죠? 이 대형으로 이겼죠? 응, 이지했죠? 응. 승리의 요정이죠. 카메라에 두번 답변 죠 아, 어, 나는 오늘 롤임 처음 만들자 너무 재밌었어. 요 최고 최고. 농심이 승리했어. 아, 첫승이라, 아 첫승이라 너무 좋지. 아, 너무 좋고 또 내가 와서. 어? 내가 와서 이긴 것 같아서. 아니 이러다가 맨날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 농심 경기 때마다 나 와야 이기는 거 아니야? 경기 시작 전에 2대 0으로 그러니까,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위기 씨. 그런 응원이 있었나 오늘? 본인의 선견지명이 너무 자랑스럽다. 하물며 이 세트는 좀 이지하지 않았나? <웃음> 야, 이지. 돌아 돌아. 왜왜 도는데? 우승했으니까. 우승 <웃음> 안 했는데. 1순위. <웃음> 이겼잖아. <웃음> 너무 너무 좋죠. 네, 팀장님 오셔서 좋죠. 좋은 기운 받은 것 같아. 요 진짜 나나 솔직히 너무 좋고 그러니까. 자주 와주세요 아네 진짜로 진짜 진짜로, 진짜로 <웃음> 만약에 계속 이길 수만 있으면 진짜 맨날 오고 여자친구한테 롤을 좀 가르쳐주고 싶고 이런 커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데리고 와 <웃음> 데리고 오면 관심이 확생겨 이게 분위기가 그러고 아, 그리고 또관객들 매너가 음... 와, 너무 좋대요 맞아요. 와, 막 떠드는 현명도 없고 아까 많이 잡히시는데 친구가. 아... 카메라에 두 번이나 잡힌 의길씨는 왠지 레드포스를 더욱 알린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레드포스 나이트 패키지를 이제 롤을 보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커플들이나 연인들,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여행도 하고 또 롤도 이렇게 이제 롤에 빠뜨리는 거지. 저처럼 이제 집이 제주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 멀리 사시는 네, 분들은 기 경기가 길어지면 네. 또 집에 가는 게좀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또패키지로또 있으니까 오늘 제가 체험을 잘 하고서 얼마나 좋은지 또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이 다잘 이렇게 기획해주시고 아, 준비해 네, 주셔서 네. 니다 아 저는 히메길님 이제 직접 오시니까 네. 팬분들이 많이 알아봐주시고 네. 같이 사진도 요청하고 이런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본인이라고 등을 갖고 다니시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 이거 이거죠.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커다란 의계시는 유니폼으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는 왠지 눈가가 촉촉한 농심 레드포스 대표님을 모셔봤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응원하시는 모습에서도 제가 또 얼마나 또 우리 팀이 간절했는지를 느껴져서 아 저도 많이 또. 맞았고 그것 때문에 저도 더 열심히 많이 응원했던 것 같아요. 기분 너무 좋으시요 저희 썸머에는 이렇게 힘의 길님들 이렇게 합류해서 또 좋은 기운 내주시고 또 간절하게 되게 바랬는데, 아 맞아 이겨가지고 참 기분 좋습니다. 선수 오늘 승리를 계기 앞으로 더 좋은 흐름 타고, 예좀더 네, 부담 내려놓고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이길 테니까요. 네. 또 이기는 건또 이제 저희 힘의길 방송에서 네. 같이 <웃음> 예, 응원하면서 힘의 길님 방송에서 같이 보면 또 저희 농심 제품 상품 많이 나가지 아, 않습니까? 그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함께 다렇게 채팅하고 뛰어노는좀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이 대형으로 하고 이기셨는데 힘에길 예. 도표가 좀 있다고 생각하나요? 시 <웃음> 저희 앞으로 비행기 가격만 내드리면 이제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한 예산 200만 원 정도 준비해 두고다 <웃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기로 네. 와도 되겠는데요? 아 어... 전세기는 좀 그렇고 네. 어, 예. 웬만하면 비행기 일반석으로 오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와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롤파크에서 이제 어, 코리아나 호텔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청계천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이 좀 불어가지고 청계천 그쪽으로 가도 5분 정도?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롤파크에서 경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나 호텔로 이렇게 쉬엄쉬엄 걸어서 이동해가지고 숙소에서 푹 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쉬면인 분위기 좋은 코리아나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아내와 함께 와서 더욱 기분이 좋아진 위계 씨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와인 테이스팅을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와인보다 위계 씨의 흰자 위에 더 눈이 간다. 적당히 드라이한데? 맛있는 음식과 함께 분위기에 취한 의계신은 아내와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좋다 <웃음> <웃음> 응. 헬스장은 못 참지 코리아나 호텔 4층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 방문을 했다. 머신을 오랜만에 보의 계시는 마음이 두근거린다. 너무 좋은데?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헬스장에 기운가또 호이스트 기운가싹 들어와 있고. 큰 어. 어. 어. 네. 분한 의계시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신나게 운동을 했다. 우리 진짜 헬스 얼마만에 왔죠? 험지에서하다가 아,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어디 머신 최고야. 메뉴리미 아메리칸 블랙버스트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Yes, you, you, you, you Jew. Jew. This is Jew. 아 너무 정갈하게 나왔다. 코리아나 호텔 또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객실층마다 그림을 볼수 있는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11층까지 국도의 그림이 들다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식사하시고 나서 소화시킬 겸 해가지고 전시회 온 것처럼 그림도 한번 싹 구경하시는 그런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운동 후 조식을 먹고 나니 마음의 양식을 채우고 싶어진 위길씨 코리아나 호텔은 많은 아티스트 분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어서 무척 좋다 역사가 깊은 호텔이라서 그런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이제 보다 보니까 13층까지 내려왔는데 층마다 다른 여러 작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코리아나 호텔 오시게 되면 그냥 이렇게 묵고만 가시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또 전시돼 있는 그림도 구경하시고 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날씨 좋으니까 걷기 되게 좋다.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응. 뭐, 차도 쪽으로 걸어주는 거야? 어. 세상에 미련 없거든. 이 남자는 왜 이러는 걸까? 아내는 눈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나와서 음. 청계천을 쭉 보고 어. 여기서 꺾으면 바로 놀팍하네. 저 호텔 보이지? 우리 호텔에서 나와. 그래서 청계천으로 와. 어. 청계천을 쭉 가. 어. 그 다음에 큰사거리에서 좌회전해. 동무이 나오는 거잖아. 어. 여기 놀팍이야. 방화목역에 내려서 호텔을 가 그걸 잡고 여기 와 여기 와서 이제 봐 그다음에 롤판트 가. 롤판트 걸어서 한 5분? 5분도 안 걸려 또와 헬스 해한 먹어 근성장 해 휴식 해 어? 얼른 제주도에 가고 싶다던 의계시는 이제 서울이 좋아졌다 <웃음> 어, 야 어디 갔어 깜짝 놀랬잖아 어? 솔직히 나 오늘 여보 시간만 있잖아 어. 나 이거 탔다 서울 시티투어 버스 얼마나 걸리나? 호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좋다 다음에 우리 오면 타자 아, 네, 네. 어, 다음에 오면 밤에 타자. 밤에. 차 네, 네. 없이 다니기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렌트해 왔지만 어제 네. 비도 너무 많이 와서 근데 그냥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거 추천하고 싶어요. 아쉽지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 역시나 친절하게 체크아웃을 도와주셨다. 코리아나 호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모든 호텔리어 분들의 친절함이었다. 아 근데 좀 며칠 있으면 좋겠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호텔을 나서는의계씨 이번 레드포스 나이트 패키지는 의계씨와 아내 모두에게 큰 행복을 주었다 이제는 아내도 물에 푹 빠졌으니 다음에도 꼭 같이 와야지 기분 좋은 의계씨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볍다